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저는 많이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 가지 메뉴만 먹을 수가 없어요 선택 장애도 있고 해가지고 항상 먹을 때 짬짜면 뭐 반반 치킨 뭐 탕짜면 하여튼 모든 건 반반으로 돼 있는 것들은 반반으로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 비도 많이 오는데 부침개 딱 생각나시지 않나요? 부침개 막걸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이 많이 생각나는 요즘인데 전도 한 가지만 먹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요? 피자도 요즘은 반반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전도 이번에는 반반전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치전 절반하고 그 다음에 감자전 절반 해가지고 반반으로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는 반반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계량은 영상 더보기 버튼 안에 종이컵 계량으로 써놓을게요. 일단 감자전부터 감자, 당근, 부침가루, 튀김가루, 후추, 소금, 김치전, 김치, 고춧가루, 부침가루. 집에 감자가 잘 작은 것 밖에 없더라고요 레시피는 큰것 분량으로 써놓을게요 감자는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감자는 미리 물에 담가가지고 15분 정도 전분을 빼준뒤에 이제 체에 받쳐놨는데요 이거 굳이 안하셔도 돼요 저는 해왔고 방금 썬거는 안했거든요 물기를 빼면 좀더 바삭해지긴 해요 그리고 당근도 조금 색깔을 위해서 넣어줄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쁜데 얘가 또 너무 많으면 안 이뻐요 고 채를 썰고 감자와 채썬, 당근 넣어주고 소금 약간 간해주고요 후추 좋아하니까 후추 약간 넣을게요 부침가루하고 튀김가루를 반반 섞었거든요 일단 한번 섞어주세요 물 그렇게 감자전 반죽은 끝이 났구요 김치전 김치는 물기를 꽉 짰어요 신김치는 물기를 꽉 짜주시구요 내가 김치가 그렇게 안시다 하면은 물기는 꽉짤 필요는 없어요 부침가루 후춧가루 물 후춧가루는 이제 색깔이 이제 집에서 해먹는 건 완전 빨갛지가 않잖아요, 김치전이. 근데 사먹는 건 엄청 빨개, 색깔이. 그런 거는 이 고춧가루 때문이에요. 먼저 감자전부터. 빠르게, 이때 빠르게 펴줘야 돼요. 건반이니까 비율 잘 맞춰서. 빠르게 펴주고. 그 옆에다가 이제 김치전. 또 빠르게. 펴주고 전이 또 두꺼우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얇게 얇게 중요한 게 여기 가운데 가장자리가 서로 조금 들러붙을 수 있도록 양쪽에서 살살살 눌러주세요 가운데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접시로 뒤집을게요 접시에다가 기름을 살짝 묻혀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그대로 엎어주고요 오, 이렇게 해서 옮겨주면 됩니다 방금 뭐 하나가 추락한 것 같은데? 뭐? 나름? 두번째 전도 시점 반죽도 한번 또 뒤집고 자. 토이짜. 해, 네, 꺼낼게요. 짠. 짠. 일단 바삭바삭한 감자전부터. 음, 음. 이번엔 김치전. 이번엔 반반 같이 먹어볼게요. 한 쪽은 김치 때문에 새콤하면서도 한쪽 감자의 그 고소한 맛이 와 맛있어? 감자전만 먹다 좀 느끼할 때 옆에 김치전을 먹으면 느끼한 게 사라지네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가네 <웃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만들어봤는데요. 역시 한가지만 먹는 것보단 두가지 먹을 때가 더 맛있고 세가지 먹을 때는 더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전 종류 두종류 해가지고 이렇게 반절반절씩 해서 드시면은 진짜 맛있게 질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자전을 이제 채로 하신다고 하면은 채를 최대한 얇게 이제 썰어야 되고요 김치전은 뭐뭐 뭐 이대로 해도 될것 같아요. 아 여기에 감자채 쓸때 이제 햄이나 베이컨도 같이 좀채 썰어서 넣으면은 진짜 훨씬 더 맛있다는 점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이렇게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두 가지 반반전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